우리 강서구에는 55만 7천여 청년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임차인입니다. 전세 또는 월세를 부담하며살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청년의 주거 환경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강서구에 1,500여 개업 공인 중개사 분들 중에서 사회공헌 활동에 선제적으로 앞장서주신 5 50, 5 0 0명의 공인 중개사님들의 깊은 뜻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